내 가족. 내가 잘생겼다고 자꾸 <웃음> 그래야 되는 거지. 내가 못 생겼다하면 되나? 대비드얘 개성인데 뭘 그랬어? 너 잘생겼다고 그래야 되지. 너무 잘생겼다 해도 잘수 없군요. 그래? 정우성 씨는 진짜 잘생겼는데? 비가 사람한테다. 어머니야. 뭐? 자 지금 뭐 집게를 갔다 놀고 허리 아프네 빨리 스트레칭 좀 해봐 응? 운동 좀해 응. 저렇게 겨울 나가지고 아, 왔다 써먹어 예쁘다. 스트레칭 좀그 꽃밥아 꽃, 꽃 얼마나 이쁘가? 회사에서만 똑부러지지 집에서는 응? <웃음> 이미 부러졌다 있냐나 <웃음> 뭐 스트레칭 좀해 이제 먹었으니까 <웃음> 너만 잘생긴 줄 아냐? 엄마 음. 이거 올려도 돼? 올 왜? 올린다? 이거 올리면 안돼 왜? 어? 왜 불을 왜 꺼? 지금 찍는 거안 보이냐? 지금 이, 촬영하고 있잖아 어? 네? 아니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회사 일을 제대로 하는얘기가지 알청소기 왜 밀어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이거에도 밀려야 되겠다 아니 소리가 <웃음> 안 된다? 엄마 야. 아니 이거 도너술 먹었어? 응 어. 거꾼자 엄마 이거 진짜 오, 올려도 돼? 안돼 안 되지 개판으로 나오는데 원래 개판이었어 아 뭐가 원래 개판이야 응 올리면 안 되지 대체 무슨 영상을 올려 그러면 어? 무슨 영상을 올리냐고, 그러면. 뭐든지 제대로 해서 찍지도 않는데. 뭐든지 제대로 해서 제대로 올려야지. 아니야, 이런 거 올릴래. 어, 래 올리는데? 응? 이지야 스트레칭 좀 할까, 아빠랑? 자기랑 하면 걔가 하겠어? 왜? 엄마. 왜? 뭘 왜? 몰라서 물어.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 되지. 엄마. 응? 그만 좀 먹을래? 왜? 시어머 두 시간째 먹고 있어. <웃음> 나 살짜다. 어, 근데 이거 갖다 보면 어떻 해? 우리 집시켜야지 당장 보이는데만 치우는 거야? 뭐야? <웃음> <마야! 웃음> 뭐라도 찍어서 올리게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뭐라도 찍어 올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른 사람들은 어? 새벽부터 나이를 지으면서 그냥 했는데. 이런 거 올리는 거야 왜? 갑자기 그냥 핸드폰 들고 찍어서 아, 근데 엄마 이 얼굴 나가도 되 괜찮아?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, 어쩔 수 없어 근데 올려야 돼 뭐가 어쩔 수 없어 야 그나마 산집에 구독자 떨어뜨리보아냐 엄마 그래도 일단 올려야지 우리 영상 어쨌든 우리의 추억을 만들기로 한 거니까 문좀 닫아 너무 춥다 아니 뭐 닫지 말라며 바보같이 시간이 있는 거지 그게 닫지 말라 했다고 하루 시간 이러나? 아미쳤어 아니 청소기 좀 그만 돌려 아! 아니 금방 내가 추워졌는데 또하나